t 타 거 주님, 별, 이, 오, 주님, 별, 이, 있으니 주 주님 나를 이 마, 씨, 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진 그곳에. 하시는 그곳에 나를 쏘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죽게 드리오니 주 하나님, 그 양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